오늘은 머리 부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고 눈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턱부분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손으로 만져줘서 없애주시면 돼요 몰드를 쓰실 때는 모양이 꽉 채운 다음에 빠르게 휙 뽑으시면 돼요 얼굴을 그릴 때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눈과 눈썹, 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실 때는 클레이 다 마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마르기 전에 그리시면 번지니다 뒷머리를 만들때는 클레이를 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마른 다음에 본드로 뒷머리랑 앞머리쪽을 붙여줍니다 동그랗게 클레이를 만들고 볼툴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붙여줍니다 앞머리를 만드실 때는 구레나루부터 만드시는게 좋아요 머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. 반 원으로 만들어서 약간 가르마 탄 머리로 만들어줄 거예요. 너무 길다 싶으면 작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머리뼈을 표현해주면 돼요. 완성